이거는 여러분들 첫 소절에 이게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되는 곡이거든요 알, 알죠 알죠?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알죠 알죠? 알죠? 오케이, 오케이. 좋을 텐데 너의 손꼭 잡고 그냥 뭐지? 이 길을 걸었으면 데 얼마 전 만난 남자의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그에게 전화가 또 왔었다며 유난히 얼굴을 붉히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에 한 달빛 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준 하나 아, 같이 해볼까요? 좋을 너의 손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걸 좋을 텐데 모르겠니 애써 지켜온 우정마저 놓칠 것만 같아 기다리던 또 망설이던 그런 나 이젠 이젠 좋을 텐데 너의 손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 부분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좋을 텐데